사 강설 마흔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으로 초빙이 돼서 강설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웃음> 10장 34절로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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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손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웃음> 베드로가 그 고넬류의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신께서 강림하신 후에 복음은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적 통일성을 이루게 하며 그 완전한 보편성을 향해서 전진하여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의 내용은 뭐, 너희에게 성신이 임하시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일은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더 올라가면 아담에게 한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한그 작정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것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는 영원한 경륜이고요. 그 거기에 끝에는 만유 통일을 위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창조때그 그러니까 목표하신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재창조 안에서 새로운 이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서 그, 그 질서를 따라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 모든 회복을 이루려고 하신 거죠.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 지으시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이지려졌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고, 또그 하나님 그 에덴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그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셨는데 타락함으로 거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어 이제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리토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기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기관으로 교회를 말씀하셨죠. 이제 전혀 새로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제 모형적으로 제시했던 것들을 그리토 안에서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그새 사람과 새로운 나라의 그 회복을 예,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완전히 그 차별화되고, 완전히 그 변질되버리고 말았고, 사람의 형상도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완전히 분리되고 분쟁 가운데 있게 됐고, 그, 그것으로 뭐 개인 간이라든가 뭐 국가 간또온 세상의 질서 가운데 이제 모든 분란이 나게 됐는데 주님이 그 모든 회복을 위해서 작정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평적 관계를 이루면서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살아가서, 이제 그 수직적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단순히 수직적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직적 관계 속에서도 수평적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희미한 계시 구약의 계시빛 아래에서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권력이나 무슨 부나 또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차별된 세상에서 이제 오히려 하나되는 수평적 그런 관계를 맺은 거죠. 주님이 낮아지셔서 완전한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 최수직적 관계의 최정점에 계신 분이 최하점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수평적 관계를 이루시고 그 만물의 회복의 시작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이제 성신을 통해서, 말씀과 성신을 통해서 안 사람들은 이제 보편 통일성을 이루면서 보편성, 완전한 보편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산마리아 지역과 그곳에서 먼 루다나 요바에까지 성신의 인도를 받는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활동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그 효과적인고 그 결과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이제 평탄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유대주의자들과 그 로마 그 권력자들의 야압으로 아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박해와 고통을 받아가면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일이 뭐, 그냥 순차적으로 쉽게 된게 아니고요. 스테반의 그, 그, 순교 이후로 이제 박해를 더 심하게 받게 돼서 예루살렘 부서부터 쫓겨나잖아요. 근데 이제 쫓겨나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그 구원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셨다. 세반 박해 이후 교회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성신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신실한 그 신, 신실함을 믿는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은 차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서 각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어떤 경로에서 유대교를 접하게 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실천적 의를 행하고 그 약속을 대망하는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그잘 알고 있었고 그 바른 그 역사적인 전통을 분명히 쥐고 있었지만 그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변질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희한하게도 그 변질된 것을 받지 않고 원래 성경 게시가 목표한 대로 그 모습을 그 나타낸 거죠. 그 희미한 게시의 빛 아래에서도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그 있었던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그 구원을 어렴풋이나마 생각하면서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라도 그 개시적인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1884년에 개신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보다 100년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구교가. 근데 구교가, 구교라고 해, 원래 구교의 교리 자체는 사실은 교류와 전통 자체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거기에도 사위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백년 전에 말이죠. 그, 양반제도 사대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먼저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그, 계급사회에서, 그, <웃음> 벗어나서 말이죠. 그, 수평케하는 그런 일들을 추구했고요, 수평케되는 일들을 추구했고요 그리고 그 유교 사회 속에서는 제사가 아주 목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에요그저 19세기 때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그것도 뭐 차라리 내 목을 자르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하는 건 조상이다. 이거는 그 사회 속에서 이제 사대부로서는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 자신들이 순교할 지언정 재산은 지낼 수 없다 해가지고 순교당했어요. 최근에 그분들의 그 유해가 발견돼 발견돼가지고 전주 지역에 저쪽 그 전주 지역에서 발견돼가지고요. 원래는 이제 소현세자 우리가 그전에 공부해서 알지만 소현세자를 통해서 중국 볼모로 잡혀갔었잖아요 소, 소연세자가 근데 거기 중국 가서 천주교의 그 복음을 받고 들어와서그 천주시인이 뭐 이런 서학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대부들이 그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들이 그 동안 그 오랜 전통 속에 있었던 걸다 내려놓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그 사회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교했어요 차라리 우상 이제 예, 그때 이제 중국 그 당시만 해도 그 중국에 온그 신부들이 저, 저 제사 드리는 건 우상숭배라고 못하게 했거든요. 그데 그것 때문에 이, 저기 그 서학을 받아들여서 천주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제 수정을 했죠. 제사를 드리되 우상하게 드리는 걸로 하지 말고, 그냥, 그, 뭐, 조상한테 예를 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토착화시켰어요. 너무 많이 죽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건 제사 안 지내려고 다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희미한 계시의빛 아래에서도, 진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 자기 가족들이 자기 저기 그 숨겨 당하고 어, 나머지들은 노비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여차 뭐 죽을 것 같은 뭐 그냥 난리가 나고 그냥 벌벌 벌벌 되는데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고넬료도이 구약의 희미한 계시의비달에서 가장 뭘뭘 뭘 듣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로마 백부장으로서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그 하인들하고 하나가 돼서 그리고 가장 인간으로서 타락한 인간으로서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웃음> 그리토를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 이제 자기에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조차도 더뭘 듣고 장성해야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뭘 먹고 사는가, 뭐 어떻게 내일 준비하고 노후를 뭐 걱정하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가장 시급하게 뭘 생각했냐. 이게참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속한 사람들에게도 그개시적인 내용을 심미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실천적인 의의를 행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저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다 당시 유대교도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다 허망한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말이죠. 그걸 주장하면서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 본의적인 종교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의 실체를 보기 위한 준비만을 힘썼습니다내 목숨이 왜 있냐? 나에게 왜 시간이 주어지고 지혜가 왜 주어지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못 들으면 내가 살수 없다. 그런,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성신이 오는 거지. 예? 아무 생각이 없고, 또 그냥 습관을 쫓아서 와가지고, 그냥 뭐, 오늘 또 무슨 얘기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오면요. 성신이 왔다 가도 가요. 왔다 가도 간다. 그런 사람들한테 안 가지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쓰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아직 그리도 안에 더 확실한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고넬류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의 신앙을 인정하는 표현을 하며 당시 요파에 있던 베드로 사도를 청하에 오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이었기 게 이제 이 때문에 김홍준 목사님은 그 얘기를 했는데 천사를 보냈고 그 베드로의 경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냥 게시 환상으로 계시했다. 그탄 의미 심장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그는 그래서 그 동안 주의 말씀 안에서 교제해온 하인 둘과 경건한 종졸 하나를 불러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요보아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오도록 하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인간 본, 본질적인 회복,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 그것을 통해서, 그, 그, 구약의 그, 그, 개시의 희미한 빛 아래에서 그걸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걸할수 없어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그게 이제, 바닥을, 바닥을 친 사람들의 그 태도예요. 바닥에 내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튀어 올라오질 않습니다.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니다 <웃음> 이튿날 그 가이사라에서 해변을 따라 아래쪽으로 한나절 걸리는 거리에 있는 요파에 가까이 갔습니다. <웃음> 김홍정 목사님은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출발한 걸로 하고, 다음날 또 가서 12시에 도착한 걸로 했는데, 뭐, 뭐, 어떻게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일찍 출발해가지고, 한나절 걸리는 거리기 때문에, 그때 딱그 마침 그 시간에 왔다고, 이게 그건 저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웃음> 그런 즈음에 베드로 사도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요파에서 죽은 다비다를 일으킨 후에 그 많은 자들이 믿게 되어 여러 날거기 유하게 되었는데 어떤 경위에 서인지 모르지만 피장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장 시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그는 베드로 사도를 영접하여 그의 집에 모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 계급 안에서도, 그, 피장들, 가죽, 그, 가죽, 무두지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죽이라는 사람들을 아주 천민으로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성, 성에서 50큐빗, 50큐빗이면 한, 25m 정도? 아니, 이제 맞네요. 그, 5, 25니까, 50cm 정도 잡으면 25m 금방에는 아예 접근을 못하게, 살질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개의치 않고 그 기꺼이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복음의 통일성과 보편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별, 그 차별된 문화 속에서 차별을 철폐하는. 그런 신행을 보이고. 오늘날로 치면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하면서 교통하는 것. 음. 베드로는 그 집에 우고하면서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정한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 그 정오에 보통 그 3시 9시 그 6시 9시 이렇게 기도들을 하는데 하루에 세번뭐 이렇게 정해 놓고 기도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저 시, 시, 처음 시, 시, 시각을 처음 일시로 치는 거는 6시거든요. 6시. 그러니까 3시면 9, 지금 우리 시간으로 9시고요. 오전 9시. 6시면 1 2시고 9시면 이제 오후 3 시가 돼. 아, 아침을 뭐 일찍 먹고 올라 기도 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올라가기도했는 중에 이제 시장에서 밥 준비를 시키는 그런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 어, 어, 내려 보내줘서. 그릇을 내려보내셔서, 거기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평시에 자신이 그 율법을 따라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먹지 않았었는데, 그 명령과 자신의 생각이 부딪히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네발 가진 짐승이라도 정부정의 그 짐승들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나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 그는 그걸 못 먹겠다고 한 거죠 이제 예, 자기 수준에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확실한 각인을 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같은 일을 반복해 보이시고 그 환상들을 다시 하늘에 하늘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고넬루가 보낸 사자들이 피장 신문의 집문 앞에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너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성신께서 이제 그내면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밖에서 그를 찾는 자들이 왔으니까 의심치 말고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묻고 그들의 그 보넬료에 대한 내용과 그 그의 청암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일단 그 피장의 집에서 하룻밤 묵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출발해서 어, 이튿날 그 이튿날 보넬료 집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서 아마 좀 뭐, 아마 오후, 오후에 이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루 저녁 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흘이 걸려서, 그렇게 총 나흘이 걸려서,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고넬료를 만나게 됐을 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고넬료가 동양의 뭐 예의적인 표현으로 그 절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해될까봐,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제 제지했죠. 어,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여기, 오게 된 내용을 고넬류에게 말하고 자신을 왜 청했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고넬류는 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의 오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그 말씀 듣기를 청했습니다. 이러한 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강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앞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해아려 보면 사도 저 베드로가 설교를 전부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 <웃음>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강설했고, 거기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사렛 예수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과, 그로 말미암는 성신의 강림과 같은 권능적인 일이 이, 있다 하는 것을, 그, 그 증거하면서 다윗의 예언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웃음>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 민문에앉았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뒤에 솔로몬 행각에서도 또그 일과 관련해서 또 한번 강설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게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이적적인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강설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환료 과정에서 한 강설이 이제 세 번째 강설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뭐 강설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4장 8절로 이하, 8절 이하 1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관원과 장로들 앞에서, 어 뭐, 변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강설이라기보다는 변론의 그 형식으로, 어한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강설은 모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었고 구조와 내용이 아주 비슷해, 비슷합니다. 성신 강림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의 위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공고히 하는 일과 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와의 관계를 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강, 강설은 아주 획시기적인 때에 사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강설을 보면 다 구속 계시와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웃음> 어디서 들은 풍설을 전하거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을 꾸며서 말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복음과 성신님의 인도하에서 경험하고 확정한 그런 내용을 강설로 증거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 배운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경험한 것, 그그 그 확정한 성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것을 확정한 것들을 그렇게 정한 것 전한 것입니다. 음. 예루살렘 교회 일꾼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설하는 사건은 참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나 유대 민족적으로 보나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장으로 보나 참으로 획시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공식적인 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해 이전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높이 되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민족의 종속이 돼서 구원을 보장, 보장받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과 성신님의 능력으로 이방인 그대로 자립적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공식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웃음> 자그마한 로마인의 한 군인 가정에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서 보면 엄청난 일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일의 시작으로 동일한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진행되고 확장되어 사실 우리도 복음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교회 아로서 행복하게 되, 된 것입니다. 음. 본문의 사건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울러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자신을 내오는 노은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음. 이게 이제 구속과 구원의 차이가 있거든요. 구속은 하나님 주권적인 측면에서의 구속이고요, 구원은 그것을 어,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 의해서 누려지는 내용이에요 <웃음> 각 나라 중에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구속사의 진전의 한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다 못하면 아마 이제 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은데요 강나라 <웃음> 중에 깨끗하다고 하는 백성들. 이거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깨끗해진 사람들을 그 그들의 공로를 봐 가지고 또 깨끗한 일에 쓰신다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깨닫고 기꺼이 자신을 드려서 그런 주님의 역사를 몸속 경험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성신 하나님의 강림 이후에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교회에는 반드시 인간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면을 배드로 강설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신의 선물만 받고 개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도들을 중간에 세워서 그 질서 속에서 지도를 받아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 교회론 부분에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지 않으시고 주의 일꾼들을 통해 일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을 보일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야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 고넬류하고 비교해보면, 그래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인데, 주님이 쓰시는 종으로 알고, 거기 그 질서 속에서 말씀을 받고, 성신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각기의 은사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설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 종이라 할지라도, 혼자 독자적으로 조, 주, 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런,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모세나 뭐, 저기, 다니엘도 그랬구요. 그, 주님의 그 빛을 실적만 봐도 주, 죽은 자들이 됐었는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찬란하니까, 뭐, 그런, 그 얼굴, 그 가려, 가렸, 가렸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놀랄까봐.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일해 가신다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에베소스 4장에 보면 그 이제 사도와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그 질서 가운데 그리토 안에서 새 생활, 새로운 사회를 그 형성하고 살아가게 하죠.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고요. 물론 아직 높이 대신 주님께서 일해 가신 방식인 교회 질서라는 것이 명확하게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그런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누가는 진정 사도들의 직분과 그들이 가장 주력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들의 강설에 대해 이렇게 의미 있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강설한 내용은 그냥 아 주의 종 데려다가 축복 받으려고 뭐한 그런 뭐 그런 게아니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들어, 구속의 경륜이 들어 있는 거고, 개인의 부원도 거기에 또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것도 나타내 네. 보이는 거고. 그 교회라는 사회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런 기관이다 하는 것도 보여 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연히 어떤 훌륭한 주의 종이 가서 그 집에 축복해 주고 그 집을 아주 그 집에 뭐뭐 뭐 굉장한 것을 보장해 주는 그런 일이 아니다. <웃음> <웃음> 누가는 이제 베드로의 강서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전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요약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이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다 하는 내용을 34절로 35절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본격적인 강설의 전개는 이방인을 향한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6절로 38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8, 9절에서 43절까지, 마지막 43절까지 사도를 포함한 일단의 무리들은 그 그리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과 같이 이렇게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더할 말이 있었어야 할것 같은데 설교는 거기서 멈춥니다. 회개와 결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말할 때 성심께서 충만한 그,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은총에 의해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일들이 성신강림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웃음> 이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 가로대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이것은 무게 있는 발언을 할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과 관련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릇되게 내려온 일들을 파하고 바른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중 있게 말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입을 열어 가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무, 그의 무게가 있는 역사적인 강설 초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경륜이 어떠,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며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깨끗한 사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종속이 되어야 받으셨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직접 받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이 말은 아예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그런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에 나타난 사실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굴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용납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각 민족 중에서 그의 백성을 받으신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당시의 그 일련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고넬료와 관련해서 직접 보여주신 환상을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세 번이나 보여주고 올라가는데, 그때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 사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또 또 돌아와서 이제 고넬료와의 만남 가운데 그 확인하면서 아그 그것이 과연 그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니다 <웃음>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음식물 규례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 음식물 규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한 거죠. 주님의 가르치심과 당시 그,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고넬리와 관련해서 직접 보여주신 환상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 결론을 내린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잠깐 베드로의 이와 같은 그 천명은 <웃음> 이런 의지나 각오를 나타낸 건데요. 천명이라는 거지. 높이 되신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이는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열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내어 전도자들로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두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난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할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지왕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즉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딸이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나중에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는 하셨지만 당신의 사역의 그 공간적인 범위가 그 이스라엘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런 가르치심과 명령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복음의 보편성의 말씀의 적용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고넬류와 자신의 경험에이래서그 일련의 과정의 모든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의 구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인 구원만이 애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라합도 그랬고요, 그 루트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튼 베드로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신님의 인도화에서 현재적인 상황에 대한 진지한 살핌과 연구와 추찰에 의해서 나온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있다가 주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안 것이 아니고 내적인 그런 산고의 결실이, 이, 결실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인식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말씀을 받고 어떻게 성신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확고한 믿음 아래 마땅히 고백하며 증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웃음> 요한 달락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 한 표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깨끗하다고 하는 자들을 두었다고 할때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의가 완전하여서 받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언약적인 배려의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깨끗게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원고에 창고 성경을 다 넣어놨는데 시편 18편 20절로 26절 그리고 어, 26절 내용은 사실 사무엘하 22장 27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 26절 요한복음 13장 10절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어, 이제, 무할례자였던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불러서 깨끗게 하시고, 또그 깨끗게 하신 토대 위에서 더 깨끗하게 할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 같은 경우는 주님의 그, 이방인이었지만, 구약의 계시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또 깨끗해, 깨끗한 삶을 깨끗하라고 하는 방식을 쫓아서 깨끗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언약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앞,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한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저들이 의로 와서 깨끗해진 게 아니죠. 깨끗하게 여김을 받는 게아니 저들이 깨끗해진 것은, 모할렛이 이방인, 저, 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은혜를 입어서 깨끗해진 거고요. 주님이 또 그들에게 개명을 내리셔서, 그, 그 깨끗함을 목욕한 자로서 계속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약의 그, 그,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 완전 성화를, 완전 성화를 생각하고, 현재적인, 점진적인 성화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심판받아줘요. 구약에서도.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의 공로로 모아, 그 받아줄 만한 것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취하여 가는 일이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라는 점을 확고히 나타낸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제 이제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 공적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죠. 이방 이방인들 중에서 선택받고 언약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인간의 행위에 의미를 두는 무리들은 여기 이제 주의시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깨끗할만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죠. 알미니안들이 그런 거죠. 이는 실로 문맥도 모르고 전하는 의도도 모르는 백치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웃음> 제가 지난주에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그 책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수련회 때 그거 할 생각이었다고 책을 주문했는데 품절이 돼서 없어요. 그런데 중고책을 어떻게 하나 구입해서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일부 읽어봤는데 거기 내용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문맥을 빼놓고 본문을 해석하면 거짓말이라고. 문맥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딱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맥을 빼놓고 이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를 아무리 찾아도 이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10편, 116편, 11절에 보면, 거짓말장이다. 사람은. 그냥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아담안에서 태어난 자로서 거짓말로, 그 시작해서 거짓말로 마치는 게 인생이에요. 모든 언어가요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생존과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그게 이제 과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또 우회적으로 말하는 게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여태까지 똑똑하게 살았어, 난 정직하게 살았어. 그게 거짓말이에요. <웃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일을, 이를, 이를 만한, 영광에 이를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진짜 거짓말장이라고 나에게 나올 것은 거짓말밖에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참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 말을 하면 다 거짓말이지. 내 말을 하면.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쓴다고 해도요, 내 말을 하면, 그걸 내 말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돼. 그래서, 참, 나는 거짓, 그 생각, 말, 행동에서 다 거짓됐는데, 주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서,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셔서, 깨끗한데. 그래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으로서 겨우 살아가는 걸로, 그것도, 그것도 깨끗하지 않은데? 그리또 때문에 깨끗하다고 여겨주는 건데? 근데 깨끗하다고 나는 내거 받아달라고 하면, 그거 진짜 나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강설 복습할 때도 거짓말 할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야.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웃음> 그건 참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참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배로 갚아주고, 열 배로 갚아주고, 예? 뺨 따고 때리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한쪽 뺨을 돌려댑니까? 못 돌려대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뭐,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참아주게, 나를 참아주시니깐 존재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나를 용서해 준것 같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토대 위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나도 용서해 달라고. 이게 정상한 거짓말이 아니고, 그 정당한 말이에요. 강설 복습을 진짜 잘 해봐야 돼,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증언. 이, 이, 이, 문맥을 모르고 깨끗한 자 중에서 받는다고? 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난 깨끗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어. 근데 못된 환경 만나가지고 내가 좀 때를 묻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말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요, 문맥도 모르고, 성경 전체의 문맥도 모르고 아담 안에서의 인간 존재도 모르고 인간론이 잘못된 거고 구원론주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인간의 거짓됨을 철저히 드러냈는데 생각, 말, 행동에서 다 거짓됐다고 성경에 비춰서 거짓말, 언어학을 연구한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현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총의 배려가 없이는 아무도 자신, 자기 자신의 깨끗함을 내세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브라함의 선택과 부르심을 보아도 이것이 익히 증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 의롭다 했다고. 그럼 언약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불의하다는 거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고 뭐 그건 사실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이따 오후에도 우리가 다볼수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그 모세의 죄에 대해서 구수의 여인을 취한 모세의 죄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시비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 법을 잘못 지켜서 시비한 게 아니에요. 지위를 탐해서 시비한 거예요. 근데 지위를 탐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모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심에는 미움이지 그 지위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그 미워서 하는 말이지 법을 끌어다가 뭐 법을 끌어다가 참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사람 미워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새까한 상태에서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기다려야지 주님의 공유를 바라야지 이래, 이래야 이게 명경지수 같은 주님의 그 구원에 구원을 누리 사람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절대 사랑 못해요 다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지 그렇지 않아요? <웃음> 상대적으로도 그렇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웃음> <웃음> 하나님은 혈통이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죄 없다 하시고, 성결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 디도서 한번 보죠.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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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행위로 시인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여전히 더러워요. 말로만 깨끗하다고 하 예. 그리고 여전히 종욕대로 살고 이,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이, 그,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다 이제 뺏기는 거죠. 주님이 깨끗케 하신 것을 주님이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셨잖아요. 이,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그런 사람으로서 말씀, 내가 그리도를 모르는데 부약계시를 가지고 그 정도 알고 있는 것인데도 그 의의를 행했잖아요. 수평적인 관계를 그런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깨끗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받은 사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고 확실하게 인침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살고 세상 자기 정욕대로 살고 세상 유행대로 살고 이거는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깨끗한 사람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더러운 사람.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고, 그 마음과 양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진짜 그 그리토의 구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가치, 영광.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열받던 것이 없어져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깨끗해진 게참 신기한 일이지. 나 나는 사카만 존재인데 나를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깨끗한 완전한 영화의 자리로 이끄시는데 얼마나 놀랍십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사실 복음의 빛친 자로서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야 돼. 예,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이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더 진전될 것을 진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지 진짜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그게 시작이에요. 그, 그럴 때 주님이 더 진전된 게시를 주시고,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된 사람들은 맨날 듣고 있지만, 맨날 토하했던 데 제자리 또 돌아가고, 예? 누웠던 데또 넘는 거예요. <웃음> 예, 오늘은 뭐 베드로 광설 전의 내용까지 다 살펴봐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